여러분들 유튜브 여러분들 드디어 때가 때가 있던 바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박서머 씨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 예 바스 <웃음> 바스티온이죠 예왜 이게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형님들 여섯 명이서그래 입구 <웃음> 입구 앞에 작작 갑시다 어때 대놓고 입구 앞에 어때 대놓고 입구 앞에서 아양 사이드 할래 그러면 차네리문양 사이드 어때 콜그나그야겠지 꺼지 그치, 그치.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갑시다 바스 다 모여 모여봐 모여봐 아가서가서 가서 모이자 가서가서가서동그랗게 <웃음> 하나 둘셋 인사 하나 둘셋 갑시다 뒤졌어 바스 무시하던 사람들 이거 보고 후회하게 될거야 자 하나 둘셋 인사 하나 둘셋 좋았어 그바스팀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쿵쿵쿵 하는 소리 다 들린거 아니야? 일로 <웃음> <저기, 공격 웃음> 일로 30초. 빨리 빨리 아, 이거 이이 이쪽 올라와. 이쪽 올라와. 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기기 아. 정말 레전드다 이거. 여러분 와, 지렸다 이거 진짜로. <웃음> 아, 바스이 <다스징> 역시. <웃음> 어때요, 여러분들? 재밌죠? 존나 재밌습니다. 와, 보는 데는 내가 통케하냐? 와다 전멸을 하네 그냥 아다뭐여다 다, 다, 다시 뭉쳐서 입구 앞에서 알죠 입구 옆 사이드에서 다 대기하는 거야 이제 자 갑시다 지금 여러분들 전체 세팅 봐보세요 상대가 노렸어요 상대가 와 바스티오 띠바 와 이만큼 질입니다 이거 더점뒤로갈까다 그냥 에이주 비로 비로 비로 비로 비로 비로 비로 비로 가자 비로 비로 비로 빨로 빨리 왼쪽 왼쪽 왼쪽 위로 왼쪽 이 이층 없어다 다들 왼쪽 2층 오성, 빨리빨리빨리, 최대 빨리자 이거 한 명은 디바야돼자 장착 장착, 준비 장착 장착 빨리빨리 장착 2층 2층 장착 장착 빨리 장착 장착 왔어 이거 일을 때, 여기 있는거죠 잡았다! 거일왜 때, 저거 일을 때, 저거 야을 때, 저거 일을 때, 저거 일을 때, 저거 가을 때, 요진일요 진리. 상구야, 니만 디바이러, 오케이. 5박스 전 개쩐다 이거, 와, 좋네. 6박스 개쩔었어 초반에. 장면 나와서 괜찮아, 공방이 장면 나왔어. 다 등급기 준비하시고. 오, 나 농담. 다바바바바바 아우, 예! <웃음> <웃음> 안녕! 우후! 우후! 우후! 아, 이런, 아깝다. 잠시 뜨는데. 가자, 가자. 오, 개아파, 개아파. 빼야돼, 빼야돼, 빼야돼. 아... 야, 오마스 사기인데? 이거 어떻게 뜨냐, 이거 진짜. <웃음> 다들 이제 빠바바바바바바 세개야 했잖아 세개 비상용으로 <웃음> 바스 궁쓸때 체력 얼마나 올라가요? 이거? 900. 와 900올라가? 와 돌았네 디반에못 잡네 야 바스 지르다 뭐가 있어 안에 뭐가 있어 와다 잡으셨네 저겐지도 잡고 오자 아오 딱맞들거 우리 바스, 바스, 바스 용사들을 어? 수비 나이스 컷자 준비합시다 나 한번 여기서 볼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여 여기, 있어볼게 여기 자 하나 둘셋 바스! 인사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만약 전원 처치하면은 빨리빨리 모여가지고 감정 표현할거야 미칭 뚫려줘 미칭 뚫려줘 내가 있어 내가 있어 목표를 부착했다 와우 우리도 드롭 박가 거점 거점 거점 궁극기 없어? 나이스 지렸다 <웃음> 좋았어 걱정마요 빠라바빠빠빠 또 있어요 얘 절대 안져 이거 나 궁.. 궁 아직도 있어 박스 5인 궁 해볼까 한 번? 동시에? 아니 좀.. 아, 아니, 아닌가? 아다 4인궁만 하자 4인궁.. 아니 3인궁 동시에 나중에 아 궁예 좀 아까워 위에 궁 있어? 다 빼야겠네 다대키네나중에 아, 저게임 나갔어 어우 아파 델기지다 와.. 궁 계속 써나 왼쪽 있어 왼쪽 깨지네 고 <웃음> 고모바 <고음> 아, <웃음> 왼쪽 있죠? 어 간다 간다 간다 목표를 포착겠다 잡았어, 솔져 잡았어 솔져 컷 전술 컷 아. 아 우리가 육박스에서 그 초반에 잡은거 있잖아요 그영상보시려 유튜브가세요 개쩌놨어 진짜 <웃음> 전멸했어 전멸 근데 아 미메 미미, 미메 공, 미미, 공 하나 빼야돼 온다 온다 왼쪽 와아 안 뚫릴거야 안 뚫릴거야 안 뚫릴거야 뚫릴 걱정마 걱정마 다들 공기 쓰세요 있는거 걱정마 안 뚫릴거야 나이스샷 위메 조심해야 돼 위메 목표를 포착해라 굴 하늘아 너한테 있다 니한테 모든 게 달렸어 이제 형도 있어 형지 4퍼 남았어 4퍼 이제 걱정 마 좀만 더 갈구면돼 위면 어딨어 근데 안보여 군 있어요 저 와우 아파 잡았 올라와요? 망했다. 아, 망했다. 아, 아 올라와요? 미멘들 잘 썼다. 남은 시간 60초. 근데 우리 잘버기고있어요 지금 내가 뭐야 뭐냐 눈가리 나이스 샷! 한두 샷! 아가 사거리 명중이 명중이 완전 뛰어나구만 잡았어 잡았어 하나 남았어 <웃음>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웃음> 야 이거 게이들 다들 장착해 좋아좋아 좋아. 궁만 있으면 궁득 있으면 충분해 목표를 사구야 마지막 알, 알지? 거점에다 공나리는거 아오케이 나이스 개쩔로다이거야 이거 하이라이트 우리 마 우리 처음에 입 나온 거 아니냐? 와, 지르다이거 <웃음> 제발 나와라. 제발 바스티 오어 나이스. 뭐가 어, 나온 것 같아? 나온 것 같아. <웃음>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웃음> 와, <웃음> 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어, 지렸다.. 아.. 와.. 개속 시원하다 진짜.. <웃음> 여러분들 바스티온 6인 바스티온 처음에.. 처음에 했죠? 6인? 여러분들.. 네. 6인 바스티온 승리.. 6인 마지막 이제 5인 바스티온의 승리.. 감사합니다.. 유튜브 인터뷰부터 유튜브도, 유튜브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